안녕하세요. 유치권 콜롬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양주 진접읍에 유치권 이 신고된 짓담한 빌라 6억에 낙찰을 받았다가 78억 받고 판다는 얘기입니다. 원 제목은 거물만 낙찰을 받았는데 땅이 580병이 쫓아왔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찌 된 건지 한번 보실까요? 남양주 진접읍 장현리 끝에는 산림교육원이 있습니다. 산림교육원 들어간 입구에 미주이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부터 개인자의 아름다운 산책로가 있는데 이게 세계문화유산 광릉수목원까지 연결됩니다. 바로 이 다리 앞에 장현리 4 6 2위 6번지 외세필지에 전용면적 35평짜리 빌라 기타만 빌라 12세대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 감정가는 토지까지 포함해서 28억 8500인데 토지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토지가 신탁회사 소유로 되어있는 경우에 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탁회사는 명의만 소유자고 토지의 권리자는 실제 우송 배당권자인 금융기관이 지고 있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신탁회사 땅을 찾아올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2015년 12월에 6억 1390만원의 빌라를 낙찰 받아서 2016년에 연초에 12세대 빌라를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낙찰 받기 전에 신탁회사에서 낙찰 받으면 땅 주겠다 하는 약속 했지만은 막상 낙찰 받고 나니까 땅값을 줘야지 소유권 이전해 준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당시에는 제가 뭐 상당히 바빴습니다 조금 접어두고 있었는데 한번 어떤 사건인가 볼까요? 2015년 12월 21일 의정부 지방법무 경매 14개 사건입니다. 남양주 진접읍 장현리 4 6 2 6 3 빌지 다분 아우스 건물 면적이 전부 409.4평입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 이렇게 돼 있죠. 감정가 28,8500, 최저가는 4억 8,400 2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6억 139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게 유치권이 두 명이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두명 외에 또 유치권에 기한 경매 신청을 두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하느라고 또 시간이 또한 2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유치권이 신고된 사건에서 주의해야 되는 게 서울 시내의 중앙 법원 앞에 이 법무사들 중에서 조금 많은 그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유치권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돈나면나눠서는 이런 아주 나쁜 법무사들이 멀쩡한 사람 가지고 지금 명령시켜 가지고 그거 근거로 유치권에게 경매 신청까지 하는 법무사들이 몇명 있습니다. 이런 악득법무사들 혼을 좀 내줘야 되는데 제가 고소해놓고 시간이 없어서 고소인 진술을 못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2017년에 낙찰받은 그 법인이 있죠. 어, 사문개발로 낙찰을 받았는데 설장을 만들어주고 어, 토지소유권 말소 및 이전청구 소송을 접수하라고 했지만 이때 다들 바빠가지고 소장을 접수하고 못하, 접수하지 고접수하 못하고 2018년에 이제 딱 내놔라 하는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집합건물법 20조에 대해서 기존 판례를 뒤엎는 새로운 판결이 대부분에 선고어서 상당히 힘든 재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주장하는 건 집합건물법 20조에 적법성을 가지고서 재판을 했는데 집합건물은 대지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20조 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 말이 뭐냐면 구분소유자는 한 세대를 한 세대의 소유자입니다 그 밑에 땅이 있죠 이 대지 사용권은 여기에서 빌라니까 빌라의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그러니까 빌라가 팔리면 땅도 쫓아가고 안 팔리면 안 쫓아가고 그 얘기입니다. 이항은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건물 따로 땅 따로 팔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종래 건축 허가를 받을 당시에 집합건물로 건축 허가가 되었으며 토지를 신탁회사에 맡긴 경우도 찾아올 수 있지만은 대부분이 2016.219419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사건에서 건축 허가된 건물의 층 높이가 허가받은 층까지 올라가지 못한 경우는 토지를 찾기 어려운 그런 판결인데 그런데이 사건 건물은 4층 중에 4층이 좀미완성되있기 때문에 좀 재판은, 재판이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 소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토지 소유권 어, 말소 및 이전등기 청구의소인데 어, 지금 부동산이 토지 내필지에 대해서 어, 국제자산신탁회사는 그린아이디스에 어, 대하여 2012년 8월 11일 접수한 소유권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말소를 해라 그 다음에 어, 피고이 주식회사 그린아이디스는 원고에게 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라 소송 비용은 전부 피고들 부담으로 한다.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소장의 사실관계를 보면은 원고는 이거 낙찰 받아가지고 경락 대금을 전액 납부한 정당한 원시 취득자다. 피고 국제자산 신탁은 전 소유자인 피고의 주식회사 그린아이리스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수탁인으로 등기부의 위 토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만. 이건 적법한 신탁등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소유권자가 아니다. 그래서 당신은 불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이 토지를 원고에게 넘겨줘야 된다 하고 했지만 별 특별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소송을 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원고는 경매사건에 있어서 감정평가사가 경매법원의 감정평가명령을 받아 2014년 7월 15일 작성한 그 감정평가금액이 28억 8500 여기에서 대지권을 제외한 평가금액은 건물에 관한 평가금 19억 3400만원인데 28억 8500만원 전체를 가지고 경매한 이 사건에 대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원고는 건물뿐이 아니고 토지까지 밑에 대지권까지 정당한 가격을 주고 어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대지권을 취득한 건 당연한 그런 권리죠. 자, 집합 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는 집합 건물은 같은 법 20조에서 20조에서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 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토지와 건물을 빌라 같은 경우에 각각, 빌라 아파트는 마찬가지로 각각 분리 처분할 수 못한다는 얘기죠. 그게 맞겠죠. 분리 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성의의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분리 처분할수 없는데, 이게 국제자산신탁에서 토지만 등기를 취득했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피고일 국제자산신탁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상황을 포타사이트 네이버 지도상의 로드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낙찰받은 이 사건 토지위의 건물은 4층 집합건물의 기둥과 지붕 및 천장 슬라브 등의 모양을 갖추고 집합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 각각 전유 부분에 관해서 이미 소유권이 성립한 이상 피고 신탁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그린아이리스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체결한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은 집합건물법 20조에 입어야 되기 때문에 불법이므로 무효가 되어야 되고 신탁등기는 말소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토지는 원고에게 소유권이 전되어야 합니다. 주장입니다. 다른 판례를 보면 집합건물의 대지 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로 그 성립을 위해서 집합건물이 존재하고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당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외에는 다른 특별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자, 피고인은, 자, 신탁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집합 건물에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부분의 판단과 같이 손의의 제3자에게 토지를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결어, 보십시다, 결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가격을 전부 계산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반편, 자산신탁회사는 이드 신탁 등기로 소유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권을 불법으로 취득했다 그래서 예, 내가 이제 원고가 이 집합금원의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하고 피고 어, 2 주식회사 그린아이 특별 승계인이 된 2016년 3월 2일에 원고는 피고 자산신탁회사의 해지를 통과한 이상 피고 1에 대한 별시목록 기재 토지 소유권을 말소돼야 하며 피고 1은 피고 2 주식회사 아이디스의 특별 승계인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판결이 예, 나야 됐다. 이렇게 재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판결이 났어요. 판결물이 났는데, 판결물이 열매 페이지나 돼서 너무 길어가지고, 어, 아주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주문은, 주문은 여기에 이제 실려났습니다 피고 국제자산신탁은 피고 주식회사 그린아이리스에게 남양주 등기소 2 0 1 6년 8월 11일 접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각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주식회사 그린아이리스는 원고한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린아이리스는 2009년 4월 18일 토지지상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 자산신탁은 2012년 8월 11일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서 신탁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다음에 이 사건 건물은 101호부터 403호까지 12세대에 대해서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졌고 그린아이리스의 채권자인 JDMC 개발은 건물 강제 경매를 시작했다. 원고는 이 건물을 낙찰 받아서 2016년 3월 11일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 지득을 했다. 현재 이 사건 건물은 외부는 골조공사 외벽 돌붙임이 돼 있지만 내부 공사는 안 되었다. 이게 기본적인 사실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들의 주장을 보면 원고 제가 주장한 건 피고 국제자산신탁이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할 때 이미 그린아이리스는 토지 지상의 건축주기 등 건물에 관한 구분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국제자산신탁으로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20조 2항에 위반한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무효다. 신탁등기에 말소해야 된다.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12세대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도 취득했으니까 피고 아이리스는 원고에게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고 피고 국제신탁은 신탁등기를 말소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피고 국제 자산 신탁이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신탁 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타운 하우스가 독립된 건물로 존재한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피고 그린 하우스가 구분 소유권에 따른 대지권을 취득했다고 볼수 없다. 그린 아이리스가 신탁 등기를 할 당시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의 인정 사실을 보면은, 원고가 제시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사진을 보면 그린아이디스는 2 0 1 0년 1월과 4월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3층 골조 공사를 완성하고 4층의 주병 및 지붕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4층 지붕과 일부 외벽만 위안성 상태고 4층까지가 공사가 되어 있었다는 하 그런 얘기죠. 자 이것이 법원에 제출한 제가 제출한 그 사진입니다. 원고가 제시한 포털사이트의 사진을 보면 피고 그린아이리스는 3층 골조공사를 완성하고 4층 일부만 명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사 분리처분 무효와 토지 소유권 이전 임의 발생해서 신탁 등기가 맞춰진 2010년 8월 11일 당시 이 사건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 것으로 볼수 있는 이상 피고 그린 아이리스가 피고 국제자산신탁과 신탁계약을 하고 신탁 등기를 마친 것은 집합거물법 제20조에 입에 대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사진이 집 주체가 보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왼쪽에 보이는 것, 왼쪽에 약간 멀리 보이는 것이 제가 낙찰 받은 건물이고 오른쪽은 11명이 전부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국제자산신탁에 대해서 땅을 달라고 하는 소송은 이 옆집도 11명이 했고, 그 다음에 지휘집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판이 어, 서울중앙지방부 민사 37부 같은 재판 부였습니다 이 옆집의 판결은 우리보다 한 2주 정도 빨리 선고됐는데 여기에서는 재판이 졌어요. 국제자산신탁이 승소해서 집을 낙찰 받은 11명이 국제자산신탁의 땅을 사가지고 집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신매덕 조수급입니다. 똑같은 형국입니다. 똑같은 형국인데 이 옆집이 우리보다 공사가 조금 더 됐어요. 그런데 이 집은 지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마 완성도가 우리보다 10% 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길 걸로 봤어요 근데 더가깝한건 국제자산신탁의 변호사입니다 이 항소장을 내면서 자기가 이긴 옆집 판결문도 제출했어요 이 국제자산신탁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집하고 우리집하고 다 같이 했는데 이 국제자산신탁의 변호사는 옆집 재판에서 이겼으니까 우리집 재판도 당, 당연히 자기가 이길 거라고 했는데 지고 말았으니 참 기가 막히죠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이 바로 제가 제시한 4층까지 올라간 사진입니다 그 증거가 있어 재판은 자 이렇게 그 4층까지 다 올라갔으니까 독립된 건물로 가치가 있는데 이 땅을 자사신탁이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아니다 그런데 옆집에 재판을 담당한 변호사는 이런 걸 몰랐죠 지금 진점에 서울 지하철의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몇달 있으면 개통이 되는데 저는 지금 이 12세대 마무리 공사가 한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분양가를 평당에 1500만 원 지금 이제 서울의 전철 지역이 들어가는 지역이 평당에 1500만 원이면 은 무리한 가격입니까? 무리하지 않은 가격입니까? 전체 78억 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6억 1390만원 주고 사 가지고서 뭐1 1 11세 배 정도 소득이 오른다 이렇게 보는데 그 비결이 뭘까요 부동산의 앞을 좀 내다보고 아 여기 전철이 들어온다면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빨리 지어 가지고 했으면 2 8억 감정가 밖에 못 받았을 겁니다 지금은 감정가의 2배 반 정도를 한 3배 정도까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을 만큼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의 앞날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보이지 말고 1, 2년, 2, 3년 사이 앞으로 바라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